e a d 제가 처음부터 제자리에 서야 되는 거구나. 어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확인, 확인. 자카카오다다라이아른한 <목소리가> 무릎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? 야, 아니 카메라도 없는데 왜 일어나오고 있었 있었네 있었네 이쪽이야? 네, 이렇게, 이렇게. 내 이두를 봐라. 어, 그렇지 그렇지. 펌핑되어 있다. 아, 아, 어. 아, 아, 아, 머리 머리, 머리, 머리. 아, 머리, 머리, 머리. 아, 아, 아. 내, 이거 지금저걸찍때 뭐하고 있는지 아, <웃음> <웃음> 신겜 보 시간 네내 뽕뽕 카카카 에이 에이 이슈 시슉다운 뽀뽀뽀뽀뽀뽀 이슉아니 너도 같이 들어갔다는 야다이시슉씨뚜뚜뚜 I don't need you n e e buddies. I don't need n e e buddies. I don't need n e e buddies. I don't need n e b u d d i e <목소리> <뭐냐? 목소리> 이거는다 맞추니까? 네, 처음, 처음, 처음, 처음, 처음, I'm gonna h a u s a m o t i c m n 난 땅. 아, 음. 이거 말고왜도 요즘 거 없냐? 요즘 거? <웃음> 그럼 2년 거잖아. 이거 2년 전 거잖아. 난, 난, 아니면 <웃음> 아니면 <웃음> 원, 투, 투리, 포, 아, 아, 어, 2 3 4. 이거 같지 아, 개빡다. 네. 코. 뿌리하게. 아까부터 엄청 철썩대. 그래? <웃음> <웃음> 이런 걸 하듯이 안 아, 서그두 시간 뒤. 어, 기분 지금 약간 오랜만에 푹자 가지고 컨션이 좋아. 나 오랜만에 탈진이 없었잖아. 오늘 좀 많이 잤지 나도 오랜만에 푹 자고 운동해가지고 기분 좋 예? 촬영 갑다아있어내 <목소리도>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대기. 기요 뭐?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짜. l e t do. Gimme gimme gimme. 해볼게요. 이도시 n 브라 브라 브라 브 r g h right, Yeah. Tell you t o o m e o 여기에서 돌출로 나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. 예스. Yes. <웃음> 아, 이런면은 딱인데. 돌출. 음. <웃음> <웃음> 형 돌출이 없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 이런데 우동이거든요. 왔다 갔다? 어떻게 보고 싶은데? 뭔가 약간 죽여졌다가 내가 좀 뭔가 숨 쉬는 구간. <웃음> 뭐 뒤로 한번 걸어간다는지 약간 좀. 아. Make your l o t e r 느낌인지 알겠지? m e y o u i 제목은 라스트 오더 라는 곡으로 솔로곡을 준비했습니다 간만에 하는 완곡이 랩인 그런 퍼포먼스 있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게 그러니까 어, 문제라면 문제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아요 어, 오늘은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다음 연습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<목소리도> 둥, 둥. 하나 둘으둘둘우 둘, 둘, 둘, 둘, 둘, 둘. 둘. 응.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그치, <목소리도> 로 연습이 끝났습니다. 하루 만에 왕국을 다 배웠어요.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정말 최고의 댄서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대비 결과였고 저만 좀 잘하면, 저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라스트 어더도 그렇고 제로도 그렇고 그때쯤은 제로가 나왔을 테지만 어떻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보셨기 바라며 다음 염수 때 제가 이렇게 가렸다가 피면 이제 다음 염수 바로 맙니다 여러분. 자, <웃음> <웃음> 끝나. 갑니다.